There you go. Tushen, t u s e n t o s h e n h There's no, there's no shop around here. Nope. You go a name a is I put on some perfume, but this has a name s a g e l l i t I'm supposed to wash this, but I didn't wash it, so it has a. You go, 남자 냄새예요 아주 신 냄새 있어요 OK, let's, let's walk 이제 어디에 있어요 If I see a 7-Eleven, then I will go buy pub 7-Eleven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거 우리 이거 꾼꾼인꾼인 먹음 어, 아, 군인 밥 먹자 아, 아요팝 만지러요. 저는 이거 좀했어요 어, 이제 팝 없어요. 이거 편의점에서 샀어요. 음. 페르소야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 지진에 가면 사골이, 어, 골이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 갈까요? 네, 그리고 지진, 지진, 지진, 지진, 지진, 지진, 지진. 7 7 시간, 7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혹시 이거 유리 힘들어면 지하철에 타요? 지하철로 타요. 여기 있어요. 콕콕콕콕. 여기 치킨도 볼수 있어요. 콕콕콕콕. 저는 바보만이에요. 치킨 아니에요. 고통할 수 없어요. I'm not hungry, them because I'm not a chicken. 오, 오, 세븐일레븐. Should I buy here or next station? 세븐일레븐에서 팝족감 사요 하고. h a p s a g u more? Because then I'm gonna make the military food I'm afraid that there's not, there's not many not many penny jam p s around here not many convenience stores around here How do you make military food? Yerongde Bimbing Bap Sauce That means you need to get this That means you need to get this. This one. o you see this? Gumbang. Choo-yok-wee gumbang. o i t h milk? Oh, soldiers eat like this? This is a good 이거만 지러요. 이거 이제 먹고 아니에요. 이따가 먹어요. 이거도 이따가 먹어요. 오케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오케이. <목소리가> okay. I think I will see another pony j o 생각했는데. Let me see the map. 조금 맵한봐 봐. 아, 여기 진짜 맞아요. Can I walk on here? You can't a l k on here This way, right? Here Let's see, I think I walk like maybe 10, 10 meters It's really hard to eat Who is it? i e <inaudible> a l l y h r d e o e a Good Okay Our Ah, w e e g o i n o a What's that? 우와 이렇게요 와 포방 처음 봤어요 한국 스타일 맛있겠다 우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음, so dry. Nope. 야티 먹어 더 맛있어요. 음, 음, 어제 맛있어. 콩팥 맛있어요. 음. 이거? 아, 아, 아, 네네네, 알겠어요. 짠짠!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꾸인 꾸밈 맛이에요. The taste of military. 음, 음 마음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It's so delicious I cannot put this b a c k in my bag so I need to finish it 벽사, 사탕 있어요? 왜, 왜 있어요? 왜 이거 같이 먹어요? 혹시 이거 크래쉬? 이거 어떡하냐? 그리 이거? 이거 just eat. It. i So sweet. 이름은 a m r <웃음> 이제 가야 해요. 왜라 하면 일곱 시간을. I think I'm not even halfway. I'm not even halfway, yo老板. Yes, it's gonna get dark. 我都看我都看你啊。Oh, <laughs> I'm here now. I'm here now. Oh my God, I'm here. 여기 <gasps> 있어요. The place I go to, you can see there North Korea boundary, s i n g l cannon. <gasps> o h no, k a n w a Sun. Oh, aegyo. Aegyo m <laughs> a j a y Aegyo. 여기. 여기. 뭐자? 여기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아, 토나 있어! 참치 있어. 하지만 매운 참치예요. Me, let me t the make the r i c e first. 같이 밥 먹어. 오케이, 꾸님 임시 같이 강아지 먹어요 강아지 같이 먹어 야! 어? 안 우리 꾸님 먹고 꾸님 임식 만들어요 오케이, 여기 Pop, iso. Ah, c e e Oh, e e Ghee. Ghee. o h e Ghee. g h o e Ghee. h e e Ghee. Ghee. Ghee. Ghee. Ghee. g h o e o h e e g h e h e e e e g h Ghee. Ghee. Ghee. Ghee. h e e h e e Ghee. g h e Ghee. Ghee. Ghee. Ghee. h e h 맛이 것 같아요 <웃음> 와 맛있어 맛있어요 그, <웃음> 아찹키 많이 소스 있어요 다 생각해는 다 생각해는 진짜 오케이 여기 아, 아. 안돼 이거 안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이거 호환 이거 이거 조금 매워 안 먹어. I give you a name. Let's give you a new name. 꽃꽃님밥 끝났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와 맛있어요 이거. 아. w a t do you have? e a o i g e t more. I don't have more. Oh, my hand is dirty. t i s s e t i s e t s s u Tissue, i s e Tissue, Tissue, Tissue, Tissue, i e t i s s e t i s s e t s u i s e t u t i s t i s e t h t i s t i s e t i s t i s i s e s u s t e t i e t i s e Oh, mm, really? it's so good. It's s good. Let me get a dog I think he likes this. Oh, you s i on sale. <coughs> <coughs> oh, 이거 모 s i 너무 o 여워 t e 기분이 좋 t e I t 요 i n k i t g d <sighs> wow, this is chicken. What is it? This, this, I'm, more, no, I'm not even finished. Uh, don't touch me. Don't touch me. Not even finished. No? h a t w e a h is this? Too hard. Maybe he doesn't have teeth. This one, teeth are s s 어떡하냐 제가 이거 샀어 먹을 수 없어요 안뭐뭐빨 빨요 형힘 없어요 제가 가야 해요 어떠시 구독해요 미안해요 한阿姨 Let me check the uh bus 어떻게 이거 D M C 에 가야 해요 아이고 여기, 있어요. 아, 세 시간 걸어요. 네 시간 걸어요. 여기, 여기부터. 야, e a h I c a n n 맞아. 진짜요. 이거. 이거. 아, 주인 있어요. 주인 있어요. 행복해요. Look at this. If I go there it's gonna be all dark. Sunset don't pass up, pass up so yo.